안녕하세요. 유튜브 4.0 정선입니다 자, 두 번째 SNS. 두 번째로 강제로 조회수 늘리는 방법은 바로 이 SNS입니다. 자, 제가 그 유튜브로 들어와시, 오, 들어오는 고객들의 유입을 봤더니 물론 유튜브로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페이스북이나 다음 쪽에서 많이 들어왔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페이스북을 페이스북에서 어떻게 유튜브를 알고 들어왔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기존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블로그 독자가 많다면 정말 유튜브를 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의 독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유튜브로 유입하기는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SNS를 적극적으로 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로 고객을 유입했느냐 제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저는 페이스북 하나만 했어요 페이스북에서 이런 그룹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 유튜브를 시청할만한 타겟이 있는 그룹들을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거기에서 좋은 글도 올리고 그리고 좋은 글을 올리면 자연스럽게 어제 채널명이나 또그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 저한테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제 유튜브를 채널을 들어오실 수 있게. 뭐 지금 이런 거 보시고 아 내가 페이스북 가 가지고 제 채널로 놀러 오세요 이런 거를 하실 분은 없겠죠 네 그것은 그 다른 그런 그룹에도 도움이 안되고 그런거는 다들 안 좋아하시니까 정말 그 우리 참여한 그룹에 도움이 될 만한 댓글을 남기시면은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여러분한테 관심을 갖고 여러분 채널로 오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바로 틱톡이에요. 젊은 분들은 이게 굉장히 익숙할 거고 또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은 틱톡은 신기한 게 저도 제가 이제 틱톡을 설치한 다음에 뭐 뭐만 하면은 자꾸 영상이 떠요.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틱톡은 특징이 아주 영상의 시간이 짧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제가 재미있는 영상들을 보면. 어 너무 재밌네 그리고 궁금해서 이 사람을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유튜브로 가는 다리가 되는 거죠 틱톡에서는 재미만 있으면 조회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유튜브 보다 10배에서 20배는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는 내용도 짤임새가 있어야 되고 뭐 여러가지 조건이 돼야지만 상위 노출이 되는데 틱톡 같은 경우는 어떠한 순간순간에 재미있는 영상이고 시간이 워낙 짧으니까 확률적으로 올라가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에 재미있게 표현을 할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틱톡이나 인스타 같은 곳에 한번 올려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은 일단은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들이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내 유튜브로 유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정말 틱톡이나 이런 인스타그램을 잘은, 잘은 활용을 못해서 많이는 못했지만 그래도 페이스북에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로 유입이 돼서 SNS 덕을 본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SNS를 뭐다 다루면 제일 좋겠지만 그중에서 현재 하고 계신 거 그것을 통해서 본인의 유튜브로 유입을 하실 수 있는 브릿지를 반드시 만들어 놓으시면 이거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아니어도 내가 적극적으로 고객을 유입하는 거죠 마치 아까 광고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내가 돈을 써서 내 채널을 홍보를 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이 SNS 같은 경우는 돈을 들이지 않고 내 채널을 홍보하는 거죠 아무리 내 채널이 좋아도 사람들이 모르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음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반드시 알림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유튜브 전문 채널 유튜브 4.0 아마도 이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유튜브가 급성장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